체력 감소. 아아 이거 내가 셰프 좋아하세요? 내가 아하세요 빨리 자아네근가 미친놈 왜? 이렇게 소중하게 시고 있음 아 뭐. 뭐. 내가 이제 여섯 발다 모츄, 원호가 주는 기적을 보일 줄. 난 진짜 제여워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여여이 오케제 뭐, 어바해 뭐, 뭐, 뭐, 뭐, 어? 모임 어 진짜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뭐, 저희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빨리 가서달이써 <갔봐서> 사래. 뭐? 아 대달이 써서 가파하고. 달이 내가 살거이이지금4한테 이걸 사 주는 게맞 1등이. <웃음>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 <목소리> 씨발 저지 쇼 저지를 쇼티. 네가 캐리 <키리> 아셈 <하셈> 빨리 쇼세 <웃음> <숏에> 뭐 있대? 쇼티 쇼티 쇼티. 저 잡아야 되는데 뺏다 쇼세 하거 나이스 쇼즈맨 쇼티. 이름은 시티는 ct. 없음. 해본도 없음. 롱롱롱. 왜 없냐? 잡아. 우사우 습다와보다 와보습. 다시 뛴데. 와와봐와와와와와와와와와 여기 있어봐, 이쪽이야. 여기야. 여기 어. 빨리 여기 어. 아. 빨리 아, <웃음> 아, 내가 밥이네? 아, 띵시발제온거 음. 아니? 아니가 여기. 아니 말고. 야, 여기 여기 레 여기 레 이거 빙, 이거 면나팅팅인데 살려. 살려 살려 안 살려 살려 살려. 아 얘들 A 일안나오느라고 말하려고 하자마자. 미쳤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웃음>